오늘 잘하셨으니까 오늘 재밌게 한것같은니 이거 지 음악 중심은 이게 조명이 너무 좋아지는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어느 냇는데이게 여러분 이거 찾으세요 어제부터 들어가 밀고 있는데 상희가 어제 지뱅 들어가기 전에 커튼 뒤에서 계속 뭘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뭐 하냐 고랬더못 들었나 봐요 이제 급했는데 천천어떻 이렇게 해 이거 님 근데 안 나왔지. 하고 있는 나나 나, 나, 나. <웃음> 이걸 했는데 방송에안나때 <웃음> 오늘 내가 게 거야. 나왔을 거야둘다 <웃음> 하트 했던 거 같은데 <웃음> 네. 상희가 어제 못한 하늘 오늘 하트 <웃음> <풀어버렸어. 웃음> <웃음> <오늘 웃음> <풀어버렸어. 웃음> 어제 되게 병갈때 계속 하아 <웃음> 네, <웃음> <웃음> <오늘 웃음> 그렇게 <웃음> 하고 있었는데. <웃음> 네. <웃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죠. 어제 미 미백을 했어요. 딱 했는데 카메라 양반은 못 봤고요. 없습니다. 역시 양반은 못 봤기 때요 저런 미, 저런 저런 미가 있죠. 다 봄이가 있어. 죄송합니다 이제 뭔가 우리가 무대를 할 때마다 다른 걸할수 있잖아요. 음. 뭔가 l 드립이나 뭔가 이게 제스처나 이런 거 네. 다른 걸 하, 하니까 연구를 하는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진짜 그게 롤리팝 때부터 느꼈는데 이런 저희 텐션업이나 롤리팝 같은 노래는 물어서 태호가 깨졌어요 여기 다, 다 깨졌어요 여기 아니. 그 롤리팝이나 텐션업 같은 노래는 되게 뭔가 좀. 다른 국무에 비해서 약간 좀더 자유롭고 음, 표현에 그쵸. 그런 좀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항상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쵸. 약간 좀 첫방 때는 좀 그쵸. 얼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재밌는 것 몸이 풀리더니 음. 음. 아, 이제 얼굴도 풀리고 흙도 음. 풀리고 음. 다풀리더 그렇죠. 그래? 아시죠? 저 시간 낚시 진짜 잘 시켜서 늦는거 진짜 싫어요. 어려워요. 제 이름은 지고지순이래. <웃음> 어려운데? 어려운 상태인데? <웃음> 네. 그래. 새끼야. 그래. 누구세요? 언제요? 네? 누구신데요? 저, 저 몰라요. 왜지 누구신데요? 저 몰라요. 아 제가 셋이 약속했는데 지금 네. 넷시거든요 당신만의 네. 당신의 네. 해바라기. 저기요. 네? 저는 셋이 약속 있었다니까요. 네. 누구신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네. 예쁜 거 했어? 네. 응? 코 이뻐? 응. 응. 응. 응. 아니 말을... 말을 할수 응. 없을 정도아이 세상에 표현할 단어가 없어. 응. 근데 왜 늦었어? 아니, 내가 올라 그랬는데. 내가 시간 약속 싫어하는 거야, 이거. 자기 주려고뭐 사왔거든. 뭐서왔는데 아, 잠깐만, 아, 어디겠지? 고마워. 아, 나 이런 거에 풀리는 그런 좀 가벼운 여자 아닌데. 오늘 네가 아, 그럼 더트 비용, 또 비용, 비용 더 내는 그럼. <웃음> 다 내는 거야? 그럼! 가자 비용 다 내는 거야? 태우는 애교형이었습니다. 태우는 여자친구의 화를 푸는 애교형이었습니다. 미안해. 늦었어, 뭐가 미안해. 늦은 게 미안해. 늦은 게왜 미안해. 늦은 게 늦었으니까 미안 얼마나 늦어가 30분 늦었어, 30분. 30분 늦은 이유를 10가지만 듣고. 어제 촬영이 새벽 4시에 끝났어. 그리고 한 가지, 두, 두 가지. 해. 이제 잘려고 했는데 네 생각을 해야 돼. 그래. 네 생각 안 하면 잠이 안 가. 그걸 하는데 너무 몰입이 잘 돼가지고 나 어제 너랑 막 뉴욕 갔다고 그랬거든. 너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느라 한 4시간 더못 잤어. 그래서 내 카톡을 씹었니 씹은 게 아니라 그럼. 그 상상 속에 너무 빠져버린 거지. 아 <웃음> 진짜. 그리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거든? 음. 근데 거울을 봤는데 내 옆에 너가 없는 거야. 내 옆에 네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허전해가지고, 아. 내가 한 시간을 또울었어 아, 미안. 다 이유가 있어. 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가슴을 열고 보여줘? 응. 응. 응. 괜찮네. <웃음> 요즘 커졌는데, 지만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우주에서 널 제일 사랑해. 우주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웃음> 나도. <웃음> <웃음> 네, 저는 제치형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말같이 해가지고지금기분이풀어집는다 <웃음> <웃음> 말을 잘해가지고 <웃음> 네, 말로. 이 포인트는 말같지하은 말을 말처럼 해야 돼요. 정말 말처럼. 그래서 풀어집니다. <웃음> 어. <웃음> 지금 화를 풀어 e 니다 i a t i 야 b e r s i a 지금 몇시 e r s i 예쁘다. m b e r s i a t i m b e 지금? i a t i m b 지금 s i a Timbersia. 이 시간 안 쳤네. 커플시계 이거든어어커플 시계. 그그 문방구 앞에서 뽑은 그 2000원짜리 그커플 시계? 정말야 너무 정말 창피하단 말이야. 어, 키티를, 아, 사다 아, 아, 키티를 사다 주면 아, 어떡하니. 옷을 아, 아, 아, 아, 이렇게 번 키티로 다 참. 이거 대박아. 좀 다시 해 봐.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갔어. 힘들지. 키티 아니야. 몇 시야 지금 몇 시냐고 이코너 언니 지금 몇 시냐고 내가 말을 물었잖아 슬퍼 맛있는 거 사줄까? 근데, 자기. 음. 시간이 진짜... <웃음> <없어서>. 정신이 <웃음> 어떻게 된거 아니야? 아니, 그러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웃음> 갔는데, 이제 자기한테 늦어가지고, 벨트를 그냥 베테를 묶고 나는데 이렇게. <웃음> 그래. 알았어. 어? 다 부터 늦지 마. 응. I'm not sure if you're not s 그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남 e n 는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미안해. 누구신데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직업? 난 직업 없어요. 나 지금 잡초 뽑았어, 엄마. 어? 밭 갈다가. 어? 야, 연기 잘한다. 아, 내가, 내가 소 이거 어, 타고 이거 이래 이래 하다 제, 왔는데. 지금. 내가, 내가 내 직업 이해해주잖아 자기가 이해 평소에 해줬잖아 평소에 줬지 오늘 못 그러니까 해주긴 한데. <웃음> 어? 뭐 먹고 싶어? 다 먹었어 아까 고구마 캐고막 감자 막 끓여 먹고 막. 고구마. 소 잡아 먹고. 그냥 안굽 어? 내가 아 지금 소 잡아 먹었다니까. 아, 아, 그러면은 음. 지금 너 화났으니까. 음. 우리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잘 생긴 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하고. 어, 이 주제 막... 이 주제로 어. 계속 얘기하면 어. 더 화나, 화날 화날 수도 있잖아. 어. 다른 주제로. 어떤 주제? 우리 영어로 할까? <웃음> 근데 여 잘생겼는데 어떤 영 수가 어 가자. 응. 갈까? 가자. 네. 네. 미안해. 유나 유나 가자. 네. 네. 자 상희는 잘생김으로 풀어요. 가만히 있어. 아 그런 거예요. 네,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화을 내렸대. 클로즈업으로? 네, 막 내려고 하다가 이게 싹 풀리는. 당황했어요. 근데 응. 여자가 엄청 기가 쎄요 고구마, 기가 쎄도 고구마도 캔다 그러고. 막. 기가 쎄도 너의 얼굴을 보고 너무.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진짜. 굳이 노력할 필요 없는텐찬태 그럼 내가 만약에 내내 얼굴이 취향이 아닌 분은 만나면 나는 힘들어지겠네 <웃음> 죽방 <죽빵> 바로. 이렇예 <웃음> 네, 바로. 어 미안. 네 그렇습니다. 미야 미야 아말도 좋지. 몰라. 어? 몰라. 많이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어? 얼마나 기다렸어? 몰라. 말하고 싶지 않아. 왜? 30분 넘게 기다렸어. 30분이나 기다렸어? 응. 우리 약속 시간이 언제였지? 저기 수요일에서 응. 12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지금 12시 40분이잖아! <웃음> 지금 12시 40분! 12시 반까지 아니었어? 12시, 12시까지 시만나는데 12시 40분에 오는 사람이 <웃음> 있어? 아 진짜? 왜 말을 더듬어? 이게 말은 이게 뭐야? 이거 무릎을 왜 이렇게 찢어먹었어? <웃음> 이거 요즘 스타일이야. 이렇게 입고 음. 다니면 여자들이 다부잖아내 네. 폐피란 말이야 아 저리로 가손 올리지 마내 아, 몸에 왜? 만지지 마 불쾌하니 뭐 먹을까? 아 저리로 가 아, 싫어! 아너 싫어! 미안해 너안 신었지? 너안 신었지? 뛰어왔어 많이 <웃음> 좀 축축해 그러니까 너, 너, 너. 머리, 머리도 떡지고 그래. 안 <웃음> 어. 씻고 많이 축축해 냄새도 좀 나은 것 같고 어. 뛰어왔어 <웃음> 내가 그래정 늦어서 뛰어왔잖아 네. 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나한테 얘기해봐 아, 정말. 너 어제부터 마음에 안 드니까. 어. <웃음> 그니까 러뭘 잘못했냐면은, 약속시간이 어. 12시였는데, 내가 1 2시 음. 반으로 알고 30분 늦었잖아. 어, 그거는 정말 너무 미안한데, 기다려줘서 근데 고마워. 집에 안간게 어디야? <웃음> 그치? 아니, 그렇긴 한데, 어. 나는 지금 어. 어. 어. 너한테 늦었다는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어. 너의, 너의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야. 내가 너무 만만하니까 지금 늦는 거 아니야. 뭘 만만해? 나 지금 얼마나. 어. <웃음> 어. 안 사랑하면 이렇게 늦겠어. 어. 나를 사랑하면 늦지 않겠지. 어. 네가 나를 덜 사랑하면 아니, 늦는 거 아니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덜 잘, 사랑해서 늦는 시간을 거 잘못 알았다고, 시간을. 시간을 어떻게 잘못 알아? 나랑 약속이, 나랑의 약속을 그렇게 어. 그렇게 그냥 쉽게, 어. 쉽게 어? 잊어버릴 수 있어? <웃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게 약속 시간도 이거, 기억하지 못해? 아니, 약속 시간 기억 못 하는 거야? 다른 여자랑 만날 약속을 지금 헷갈린 거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여자, 여자 어디 있어? <웃음> 너무한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미안해. 내가 그럼 나에 대한 마음을 좀 알려 줘. 보여 줘. 표현해 줘. <웃음> 너 너무 표현을 안 해. 어? 네가 너무 표현을 안 해서 나는 난 표현 너무 힘들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늦은 건 이해해 줄수 있는데 어. 네가 네 나와의 약속 시간을 까먹은 게 나는 자존심 상해이다 여자로서. 아, 하고 내가 앨범을 냈는데 네. 하나만 사줘. 아이고 누구야 사줘. 이게. 여자 아. 씨 뭐야? 여자 <웃음> <야자씨는> 씨 뭐야? <웃음> <야자씨야>. <웃음> 어 갑자기 뜬금없는 컨셉이 당황했어.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내 기분 어떻게 아, 니야 그러니까, 아, 일단 늦은 거는 진짜 미안하고 뭐 먹으러 갈까, 우리? <웃음> 맛있는 거 사줄게. 스테이크 먹으면 풀게. 스테이크 스테이크 좀 비싸. 조금만 낮추자. 막 <웃음> 어, 되게 현실적이네. 어이가, 어이가 어, 너무 현실적이네. 알았어, 알았어. 어디가 어디 로 갈까? 아, 네. 어디로 갈까? 아웃백 가고 싶어. 아웃백. 아웃백? 아웃백. 아웃백. 알겠어, 가자. 다음부터 늦지 마. 아이스 안 늦을게. 근데 내가 오늘은 진짜 늦고 싶어서 늦은 게 아니라 시간을 잘못 알아서 늦었어. 나 원래 잘, 이런 사람 아닌가? 알겠어. 그지? 알겠어. 다음부터 늦지 마. 남자네 뻔뻔한 남자, 약간 <웃음> 네. 뻔뻔한 타이룸. 스타일이네. 아니 뻔뻔하지 않아요. 저는. 어이가, 어이가 없는 거죠. <웃음> 타이런 애타이 스타일이에요. 타이르고 좀 어이 이게 타이르는 거예요? 접박음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이, 이러다가 풀리는. <웃음> 아니 근데 아 상대방이 남자라서 이게. 그러니까, 리가안 돼. 남의, 응. 내가 그, 네, 여자가 이런... 또 멤버들마다 진짜 여자친구는 다를 수도 있지. 어, 남자라서 그쵸. 멤버니까 또 조금 예능으로 풀려고. 이상 발언하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웃음> <잠깐>. <웃음> <웃음> 공감 누구야? <문제. 웃음> 어.